어, 어디 뭐, 봐봐 봐봐 이, 봐봐 봐봐 봐봐 엄청난 브레이크 봐봐? 패치 같아 뭐하는거야? 오! 이거 뭔줄 알아? 그거? 하마 오늘 하엄이 있는거 보다 나한테 다 자랑할 셈이네 자랑하는게 네. 아니고 다 자랑 아니야? 응다 모를까봐 다 모를까봐 다 모를까봐 언니가 다 모를까봐 모를까 언니 모를까 그냥 내가 그럼 뭐 그리까? 그냥 이거 뭐 그리고 싶어 딱 그리고 싶은거 곰돌이는 난 회색 곰돌이 좋아하니까 회색깔 곰돌이 해줄게 회색 싫어하는데 회색 싫어해? 줄어들어가지고어줄어들어 아니야 뭐 이모, 고장한 이모, 거 아니야? 아니야 하이라고 내가 써줄게 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이모라, 이모라고 써야지 이모 거니까 이모 이름애 에스레야 아니 L. 영어로 쓰는 게 아니야 한글로 써야 돼 한글로? 응. 오이 색깔 이쁘다 어때? 하나 민트를 별로 안 좋아해 아 나랑 좀안 맞네 하이 야, 하는... 민트 얼마나 맛있는데. 음, 근데 하면 민트 좋아하긴 하지만 그 그리... 이모가 좋아하는 만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. <웃음> 좋아하는. 하미 비교급을 배웠나 봐. 너무 비교를 잘한다. 에이, 하나좀 있어 밥 먹고 왔수있 <웃음> 이모 몇몇 살인데 이모 어린이야 어, 나 이모 아홉 살. 수원, 수원 할머니 가홉 살이야. 수원 할머니 아홉 살이라고? <웃음> <웃음> 저 이제 초코만 먹고 싶어요. 아까 딸기만 먹었으니아 근데 두 개만 먹으면 안되는 다음날 또 와가지고. 빨리 다음날 하면 돼? 어 다음날이 되었어요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네, 한숨 자고 일어날게. 아 개운하다. 벌써 응, 다음날이 응, 되었어. 식사식 다, 식사식 다 아침 먹고 그리고 와야지. <웃음> 아침. 드디어 아이스크 가게 도다 근데 오늘은 사장님이 없는 날이었대 사장님이 없었대. 오, 사장님 없었대 어 사장님 여기 있잖아 사장님 응. 한참 찾았어요 아니 들기말고 여기 사장님 없다고 해나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해 진짜로? 응. 가대로 진짜로 빨리 나 초,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살짝 한개 빼서 먹어볼까? 마트에 가야되겠다 어, 마트에 똑같은 아이스크림 있어?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이번엔 마트에 사장님은 있었대요 마트... 아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 안녕하세요 초코 음.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요 Dun dun dun dun